책상, 의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이게 최선인가요? <목소리> 여러분은 어떤 교실을 원하나요? 틴커캐드로 모델링한 교실 디자인을 공유해주세요. 검색창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벤트도 진행하니 내용을 참고하세요. 교실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책상이 꼭 네모네야 될까요? 원형 테이블은 어때요? 교실에 편한 의자도 있으면 좋겠어요. 수납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재미난 책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바닥에 앉아서 놀수 있는 공간도 색깔도 알록달록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볼수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과 칠판도 여러개 있으면 안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실은 어떻게 생겼나요? 모델링을 공유해주세요